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늘은 바로 뭘 해볼 거냐면 셀레피트라는 브랜드 원 브랜드를 통해서 남자의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날것의 모습인데요 이제 스킨케어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안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발라서 되게 얼굴이 지금 약간 좀 당겨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스킨을 발라 바르고 보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뭘 해볼거냐면 셀레피트에서 나온 어, 셀레피덤 허그 유어 스킨 수분 토너 라는 제품을 써볼거예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당연히 먼저 써봤는데 일단 효능 효과 면에서 보자면 어뭐 주름 개선과 함께 미백과 어, 이런 기능이 있겠지만 이 토너의 가장 큰 장점은 요즘에 풍물 제형이라고 해서 그런 스킨도 나오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스킨 같은 경우는 너무 물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형태의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라서 이 스킨을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는 그냥 보이다시피 그냥 물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상 발라보면 은 약간 물과 콧물 제형의 중간 당돌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습감을 굉장히 잘 흥혀주고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알란토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이나 진정 이런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또한 수분을 좀 잡아주는 그런 토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분을 좀더 충전해주고 그런 거걸 가까운 토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너를 발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스킨을 바른 다음에 크림을 바르다던가 이제 그런 정도를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 세트여서 제가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려고 한번 로션을 같이 쓸게요 그래서 셀레피덤에서 나온 허그 유어 스킨, 수분, 로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또한 스킨과 마찬가지로 알란토인이라던가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게 포함되어 이 있어서 기본적인 미백 기능과 안성, 안색 개선 효과가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라인의 큰 장점은 수분을 뭔가 채워주고 한다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진 제품이에요 하지만 또 이건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은 수분이나 보습을 잡아준다고 해서 유분기가 굉장히 많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제가 건성 피부잖아요 건성 피부가 쓰기에도 약간 괜찮으면서 한편으로는 지성 피부가 쓰기에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성이나 지성 피부 두 피부 타입에 약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은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 제형으로 따지나 뭐로 따지나 많은 카테고리가 있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성이나 지성 두 피부 카테고리에 동시에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러한 스킨 로션이에요 이러한 스킨 로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 외로 없어요. 생각 외로 없어요. 건성이면 건성, 지성이면 지성 이렇게 추천을 내는 편인데 이렇게 건성 지성의 약간 좀 중간 단계 건성이 쓰기에 도 약간 뭐라 그럴까 건조하지 않고 지성이 쓰기에도 그렇게 기름지지 않은 그런 중간 단계의 이렇게 스킨 로션은 약간 뭐라 그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뭔가 딱그 밸런스가 잘 맞춰진 수분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지금 수분과 어, 보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 메이크업을 하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는 셀리피트에서 나온 그냥 쿠션, 쿠션을 한번 써봤었고요. 비시피트나 셀리피트에서 나온 이 쿠션을 한번 써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유피덤 비비크림이라고 해서 이 비비크림으로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유피덤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제 피부톤이 밝아요 비비크림이 한 색깔만 나오더라고요 한 색깔만 나오는데 그래서 어, 여기저기 잘 맞춰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 남자가 제가 약간 밝은 편이긴 한데 이걸 쓰기에는 약간 밝아요 그래서 뭐랄까,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두 제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뜨지 않아요. 뜨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회색빛이라 그러나? 그런 뜬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잘 먹긴 한데, 이것도 21호고, 이거는 그냥 비비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어, 하얘져요. 하얘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얘지는 게, 뭔가 뜨면서, 뭔가, 허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밝아지면서 하얘지긴 하는데 그렇게 제 피부 톤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여성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나 동생도 21호 약간 밝은 피부인데 그런 여성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쿠션을 통해서 해볼 건데 이 쿠션 같은 경우는 21호거든요. 21호인데 제 피부에 잘 맞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쿠션 제품을 써보면서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손이 가는 제품들이 다 커버력이 있는 제품에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어, 약간 가리고 싶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쿠션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커버력이 좀 좋은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좀 좋아요. 커버력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펌핑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하면 이 정도 묻히고 발라볼게요. 바르면은 이 정도 색깔, 이 정도 색깔이 발색이 되거든요. 정도 색깔이 발색이 되고 이거를 여기저기 발라볼게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뜨지 않으면서 그런 쿠션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어, 이 제품은 21호라서 솔직히 처음에 좀 어, 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색깔이. 제 피부가. 제가 항상 쓰는 그런 색깔 톤에 맞더라고요. 21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어, 이 피부 쿠션 같은 경우는 딱 본인 피부 색깔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당연히 이제 접... 제가 쓰 썼잖아요 이게 피부가 밝아지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밝으신 밝은 피부를 원한다면 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쿠션 21호도 있겠지만 제가 앞전에서 설명드린 이 유피던 비비크림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 지금 제가 이 바른 21호보다 훨씬 더 밝은 색상의 비비크림이에요. 그래서 이피던 비비크림 여성분들 더 밝은 걸 원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 21호의 쿠션을 지금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커버력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났어요. 이 정도 났고 남성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약간 피부가 저처럼 밝으신 분들은 이 21호 비비크림, 아 21호 쿠션?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쓰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물론 커버력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얼핏 다 발랐어요. 지금 얼굴 전체 다 발랐는데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뜨거나 그런 느낌 없으면서 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색 보정 뭐랄까 피부 보정이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컨실러를 이용해서 제가 이런 데나 이런 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데 글자 보이시죠. 잡티가 있어요. 그래서 잡티를 가려 볼 건데, 색깔이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1호로 턴업 베이지고 2호가 커버 베이지예요. 그래서 1호가 이 색깔이에요. 1호가 이 색깔 턴업 베이지 색깔이고, 2호가 이거 색깔인데, 저는 이렇게 딱 봤었을 때제 피부에 맞는 색깔은 어, 이쪽인데 이게 더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눈가 쪽이 좀할 거라서 한번 요거 한번 발색해 볼게요. 두개다 발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면 봉처럼 되어 있고 손등에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2호 커버 베이지고요. 그리고 이게 1호. 1호가 굉장히 살색이에요. 1호가 턴업 베이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게 2호예요. 이게 2호로 되어있고 명칭상 이게 1호로 되어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어 이게 1호고, 이게 2호 같은데 제품에선 이게 1호, 이게 2호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이런 색상은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웃음> 그래서 바로 바르기보다는 제가 이거 지금 짜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퍼플 이용해서 써볼게요. 제가 원래 이런 뭐라 그럴까, 스펀지 같은 경우는 점이 잠깐 나갔네요. 그래서 이런 스펀지 같은 경우는 리얼 테크닉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셀레피트에서도 잘 나왔다고 래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한번 이거를 손등에 아까 발랐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색깔로 할 거냐면은 이오로 할 거예요. 이오로. 이오. 2호. 이거 제가 손등에 이게 쎄스 펀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펀지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다가 한번 하고 할게요. 요런데 하고 요런데 그죠 그리고 요런데, 그리고 이 셀리피트 전반적인 이 뭐라 그럴까? 제품의 향들이 전좀 되게 부드러우면서 은은하면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품 볼때 솔직히 향 많이 보거든요. 향 많이 봐요, 저는. 향 많이 보는데 향이 되게 좀잘 뽑았네요. 전반적으로 스킨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이런 제품의 향 같은 것도 거부감 없으면서. 왜, 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향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향만 맡아도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런게 있는데 이 지금 제품은 거부감 없으면서 되게 다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리고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다 은은해요 은은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어. 저 지금 이렇게 바르면서 여기도 바르고 약간 좀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데도 살짝 발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 네, 커버 잘 되는 것 같아요. 커버가 잘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스펀지를 통해서 했는데 스펀지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기존에 발랐었던 그 쿠션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두드리게 됐잖아요. 두드리게 됐는데 이걸로 한번더 이렇게 두드리니까 뭔가 또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몇몇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애초에 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열어서 이 퍼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스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스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먹어주는 이렇게 잘 흡수시켜주는 그런 제형이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요즘 남자들도 눈화장 많이 하잖아요 저도 외출할 때 가끔씩 어, 뭐 해야 될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신경 쓸 때는 뭐라 그럴까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레피트에서 나온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딱 열었을 때 느낌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펄 있는 거를 그렇게 선택, 선호하진 않아요. 펄 있는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있고, 펄 없는 색깔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쓰게 되면은, 이 색깔을 많이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점이 잡혔는데, 한번 잠깐 색깔하고,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색깔이나 저기 펄 없는 이 색깔 정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짝이류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겠는데 한번 색깔을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레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제품명은 셀레피트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저는 원래 쓰는 색깔 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뭘 써볼까냐면 하어 저는 음 로데 색깔을 써볼게요. 로데 색깔, 로데 색깔. 그래서 손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눈도덩에 이렇게 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로즈 색깔? 말린 로즈 색깔? 그런 색깔을 주로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은 여기가 안한 쪽, 여기가 한 쪽. 다르죠, 눈매가 살짝. 근데 남자들이 쓰기에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 더 쓰면은. 방송용? 아이돌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 다음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문지르는 편이에요. 많이 퍼지라고 하는 편도 있고 이렇게 많이 문질러요. 좀.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약간 좀 진한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더 찍어가지고 바르고 이제 남은 부분으로 이제 위에 눈두덩이 같은 데 한번 더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했는데, 확실히 앞좀 음영이 생기니까 더 괜찮죠. 그리고, 왜 만약에 더 한다면, 저 역시 손으로, 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아직까지 브러쉬 같은 게 사놓긴 했지만 귀찮아서. 왜, 요렇게 색깔 보면은, 요런 색깔들 있잖아요. 요런 색깔, 어두운 색깔. 근데 이거 너무 어둡긴 한데, 살짝 이렇게 찍어가지고, 코 같은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것도 역시 손으로 해요, 저는. 이런데 음영, 음영만 살짝 줘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기가 묻은 건지 아니면 제 피부가 지금 상처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처음에 아까 전에 뭐라그랬지? 꾀재재? 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얼굴에 틴트를 살짝 바르는 편인데 틴트 립밤 같은 거 많이 써요 저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어, 저는 항상 이런 빨간색 가방 가장 기본적인 가장 끝에 있는지, 가장 처음에 있던지, 이첫 번째 색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인데, 셀리피트에서는 블랙레드라고 해서 여섯 번째 색깔이에요. 여섯 번째 색깔. 그래서 이 색깔을 쓸 건데, 솔직히 많이 쓰면은 이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손에다 한번칠 손에다가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손으로 합니다. 저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묻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입술에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입술 모양대로 나름 전문가닥하는 않지만 이게 가장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줬어요.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침대 같은 경우는 발색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약간 좀 기존에 쓰던 색깔이랑 이거랑 헷갈린 게 뭐냐면, 제가 6호를 발랐어요. 지금 근데 6호는 약간 좀 어두운 레드 계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4호라고 해서 7레드라고 해서 약간 좀 강렬한 레드예요. 보이시죠? 비교가 되시죠? 이건 6호, 고 이건 7레드.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 약좀 기억이 안 나서 이걸 써볼까, 이걸 써볼까 하다가 가장 어두운 컬러인 이걸 써봤어요. 이걸 쓰면 왜 여자들 지잡은 것 같이 너무 그럴려나 해서 이걸 써봤는데 이걸 써봤어요. 했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거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무려 6 가지 색깔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보여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얼, 입술에 발색은 못해요. 제가 왜 틴트 같은 경우는 입술에 하면은 왜 지우는 것도 바로 안 지워지고 빠지는데도 색깔이 좀 걸리,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품은 요렇게 나와 있고요 1525354556호. 요렇게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한 발색은 여기 위에. 어, 떨어졌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제가 손등에다가 해놨어요. 손등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1525354556호. 발색이 되어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에 이런 색깔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색깔, 오렌지 색깔 이런 색깔이나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러우면 약간 좀더 어두운 색깔 이런 색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색깔도 한번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깔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셀레피트 원브랜드로 기초케어부터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머리에 왁스 바르고 세팅하고 이제 바깥에 외출하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영상 마무리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딱 열면 이렇게 펌핑식으로 되어있는 제품이고요 손등에다가 한번 짜서 보여드릴게요 짜면 이렇게 나오고요 발라볼게요 전반적으로 커버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커버력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제품이고요. 손등에 발랐는데 솔직히 지금 제 손피부 색깔이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티가 날지 약간 의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두텁게 발린 편이거든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네. 이런 색깔. 이게 셀피던 비비크림이고요. 지금 제가 얼굴에 바른 21호. 21호 쿠션보다, 보세요. 밝아요. 그죠? 이러니까 좀, 내가 내 얼굴 때린 것 같은데, 밝죠? 네, 밝아요. 밝고, 제 얼굴 피부에 이거를 발랐을 때도, 살짝 밝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허옇게 칠한 느낌은 없었고, 굉장히 좀, 반사판을 갖고 비춘 듯한 그런 하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만약에 뭐 어디 좀 저녁에 외출한다던가 그런 자리에 간다면 이 제품도 바를 법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셀피던 비비크림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되게 원브랜드를 통해서 제가 어, 기초케어서부터 색조, 그리고 눈에 이런 것까지 하고 팔레트도 살짝 보여드렸고 입술 같은 경우도 살짝 이 틴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립틴트 색깔 속에서부터 팔레트 색깔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도 이 브랜드를 처음 접하긴 했는데 생박이로 저는 몰랐으니까. 물은 상태에서 접하고 나서는 꽤 괜찮았어요. 꽤 네, 괜찮았어요. 향부터 시작해서, 제형서부터 시작해서, 커버력까지 해서, 굉장히 지성이나 건성 피부, 모두 다쓸수 있는 세조 제품이면서 기초 케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셀럽피덤에 대해서 약간은 길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해서 커버력이 어느정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보여드린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남자의 메이크업 셀레피덤을 이용한 메이크업 오버였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